나을 떠나와서 나불로 혼자 이곳세왔네 나약한 날 떠나와서 강이란 모습으로 힘들고 고된 훈련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를 질 나의 모습에 기만을 걸고 Go! Oh. 아버지의 걱정을 뒤로 한채 우리 당당히 행진하네. 병대신부생각를 뒤로 탔고 가마음으로 익숙해진 환경 속에서, 달래기식성고도 기내어. 레